일단, 첫, 첫번에 감염시키면서 디버프가 6개 추가되고 있어요. 15개 푹푹푹푹푹푹푹! 6 4만이 이거 어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야, 필러 삼성은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게. 100만 나오려나? 진짜 100만 나오겠는데? 야, 다 끝납니다. 이거. 와! 야, 100만인데? 야, 100만인데? 하이 그 보았습니다. 필로덱 이게 이래, 이래저래 연구를 또 더해보고 있는데 그죠? 엠마가 종족 불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에키드나를 쓰게 되면 에키드나가 아군 불명 종족 영웅의 기본 능력치 5씩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필로가 이것 때문에 또, 또 영향을 또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또그거에 그, 대한 영향을 또지도또 받고 막 뭐, 하여튼 그러면서 감염기가 있어가지고 엠마가 첫 스킬 썼을 때 어, 멀리 누나거랑 해가지고 디버프가 여섯 개 생겨. 여섯 개. 그 다음에 멀리 누나가 소멸기를 또 써. 또 여섯 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필로가 전체기를 딱쓸때 나가는데 벌써 색개 생기잖아 풀 스택에서 들어가게 된다. 시나리오 괜찮죠? 자길 2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무조건 설명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설명서대로 가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일단 첫첫 번에 감염 시키면서 디버프가 6개 추가되고 있어요. 도시에도 디버프가 막들려르죠 자, 한 번, 한 번, 삽, 1 5개풀파파파파 죽자부터 육십삼만 이거 어때요? <웃음> 아이고, 잘하...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미치겠다니까? 어 비슷한 덱인데 지금? 와 무서워요. 이런데 빨리 못 죽이면 나도 소대게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그냥 이막 좋은 거 있어도 그냥,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스타일로. 종족 불명. 자 종족 불명 개성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간다 이거지. 쫙! 퍽퍽퍽퍽, 퍽, 스고! 68만. 68만 나오는데 안 죽었어요. 요번번에는 이제 에키드나도 버프 많지. 에키드나 난리칠 수 있고, 세멀 루나도 이번에 원소 폭발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서 폭발시키고 에키노라 빵빵하면 되겠는데 어 이제 필로 데려가세요 필로 이제 일 많이 했다 필로 없어도 아 이거 그러고 셋다 완전 개돌한 광역 딜러들이 어머나 피가 왜 이거밖에 없어요 다 버텨주셔야 되는데 우리 뭐 쓸거냐면 요거 요거 요렇게 써. 버텨주셔야 돼요 몸이 아 이거 못 버티고 것 같아서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딜만 볼게요 아이고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장만 쓸게요 자, 오랜만에 에키드나, 절대 안 보자. 봐봐 어, 봤어 봐, 봐, 봐, 써. 61만. 아, 61만. <웃음> 요즘 뭐 60만이 뭐, 에 누구 집 이름이가? 배멀 누나 나온 뒤로 뭐 맨날 삐캉 뭐 60만이야. <웃음> 자, 이제 요렇게 되면, 어이고, 우리 낙성 맞았구나. 낙성 맞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에키 삼성이 필로 1성보다 약하네. 어, 그러고 보니까, 야, 그렇네. 에키드나 삼성이 그것도 막 버프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삼성 때린 거랑 필로가 상태 디버프 많은 상태에서 일성 던진 거랑 필로가 더 쎄. 필로 삼성은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지? 뭘로 죽일까? 아씨, 뭘로 하지? AI야, 니가 선택해라. 니가 나못 고르겠다. 셋다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필로 저거 손해도 저거 삼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필로를 앞자리에 넣어볼게요. 앞자리에 넣어가지고. 100만 나오려나? 지금 100만 나오겠는데? 요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필로가 이성이라도 하나 붙었다. 랭업 퓨웅 해가지고. 어때, 어때, 어때. 잠깐만. 근데 이게 개성 발동시키려면 고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할고를 써볼게요. 왜 그렇게 했노? 할고 소멸기까지 써가지고. 어, 할고 소멸기까지 쓰고, 랭업 해가지고, 개작살 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고사가 낫겠다, 그래도. 형은 악질이야. 이러서 <웃음> 자, 가 <까이서> 있어 봐봐. <웃음>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한 살상기를 만들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멀린한테 소매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장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누나가, 누나가 소매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랭업 해가지고 바로 때리 박아보는 거야. 시나리오는 괜찮은데, 폐가 잘 뜨면 더, 더, 더 무서워. 삼성 나오니까. 근데 폐가 잘안뜰 수도 있으니까. 자, 제발 한번 붙어라. 한번 붙어라. 아, 안 붙었다. 그럼, 이성 쓰는 거지, 뭐. 이성 한번 써볼게. 이성 쓰고, 요거 삼성 된다. <웃음> 좀 다른 어떤 걸볼 수가 있겠네. 요거는, 요렇게 될 바에는, 아까 같게 낫지. 자, 한번 보자. 시와 요, 요, 요 정도 써도 43만 나오네. 디버프 많이 없고 한데, 도 우와, 요야, 요, 야, 왜 삼성 볼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요! AI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삼성 나옵니다. 차단 당했나? 아, 아니, 차단 아니지. 자, 잠깐만요. 어, 죽이지 마세요. 어, 걔는 죽였어요 아, 걔는 죽이면 안 돼요. 자, 잠깐만. 야, 삼성 나온다. 야, 여러분. 삼성 나온다. 자, 간다.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차락 같은 거 해가지고 디버프 세개만더 쌓을게. 요거 때리면 죽을 수도 있어. 안 죽는다. 안 죽겠다. 한번더 쓰고. 간다, 여러분. 이러면. 이러면 이제 디버프도 좀 많고. 자, 가볼게요. <웃음> 자, 여러분. 긴장해라. 이거 유튜브 깡 나올 수 있다. 자, 간다. 삼성 토네이도! 빨리 아이쉬오라! 오우 야 98만을 이 아아 약 가면 됐으면 100만 나았는데 이거 아 98만 얼추 100만. 100만 야 얼추 야약 100만이라고 하자 알겠지? 어이 이 영상 제목 100만이 뜨는데 좀 괜찮지? 어 이거 100만 자 이렇게 디버프 좀 최대한 많이 아주고 삼성 이제 가볼게 다섯 다 개만 되면 이거 엄청 셀수 있는데 다섯 개가 아니겠지? 자 보자 이렇게 하면 두개 쌓이고 어? 되겠는데? 야 다섯 개다! 다섯 개다. 간다. 와, 빠바빠빠 뭐가? 어? 야, 이거 뭔데? 이거 아니야? 다섯 개가 아니야? 네 개였나? 한부 개였나? 어, 야, 한번더볼수 있다. 아, 아 원소가 네 개다. 아, 아닌가? 다섯 개 되나? 네개 되겠는데, 되겠는데? 자, 한번더 봅니다. 다섯 개 되면서 세링 맞지? 빠박. 이 야, 이거 뭐? 이거는 이 정도다. 알지? 이 정도. 어. 자, 아키토나 다시 돌아오자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공식대로, 공식대로. 3박자. 첫 번째, 요렇게, 디버프 6개 추가. 또 디버프 6개 추가. 여기서 풀 디버프 상태에서 때렸을 때, 비로소 이 딜이 나온다. 비로소 이 딜이. 57만 7천. 야, 이... 이... 이... 이, 야, 이, 야, 막 깔지네. 어디 갔는데, 이래서. <웃음> 내 말투를 너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이 버프 많은데 이거 함 써줘야 되는데, 사실. 니꺼 함 써줄까? 그래도 기절은 시키자. 자, 기절도 디버프다. 기절 디버프 하나 걸어 놓고. 자, 셉니다, 이번에 이거. 어, 살았네. 그냥 죽으라. <웃음> 자, 오, 해물해물에다가 저거, 농개제? 농개. 자, 우리 농개, 어떻게 했었노? 아, 이사람이고요 자, 농개. 우리 농개, 아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때리는데 끝났거든? 그냥 한번 그냥 때려볼게요. 야, 농개야, 어 어? 농개야. 아이거 농개가 또, 맷집이 괜찮은 농개였네. 이제 다 끝납니다, 이거. 와! 야, 백만인데? 야, 백만인데? 아, <웃음> 잠깐만. 아, 물론, 농계는 이제 몸이 약하니까 딜이 더 나오는데 영향을 줄 텐데. 그래도 수치가야 아름다운 수치 아니냐, 이거? 100만. 야, 이거 영상 제목 100만 진짜 나왔었는데 아까 고소로 올렸는데도 98만이었나? 그랬는데. 이야, 이게 100만이 트집뿐네 야, 에키드나야. 니 삼성 한번 보여주라. 자, 에키드나 출격! 에키드나 이제 버프 많다. 간단한 마법이야 세 명이면 70만 정도 됐겠다 세 명이서 한 70만 나왔겠다 와우, 46만 세게 나왔다